안녕하세요 최주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벽에 구멍 뚫린 부분을 메꾸는 빠데 영상을 찍어드리려고 해요 빠데는저 같은 경우는 다이소 거를 상당히 잘 사용하는데 이 제품이거든요 다이소에서 가면 2,000원이면 공구 폴더 섹션에서 사실 수 있어요 요거 그냥 이렇게 뚜껑 열어서 요 앞부분을 뜯으면 이찍 짜내면 나오거든요. 이렇게 해서 구멍을 막고 손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평평한 걸로 요렇게 이렇게 펼쳐주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얘가 굳어요. 벽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마감질을 해놓고 다 굳은 다음에 페인트칠을 하면 페인트칠이 훨씬 더잘 되거든요 모든 구멍을 요렇게 요렇게 짜고 발라주기만 하면 비싼 바데 쓰지 않아도 굳이 쓰지 않으셔도 다이소를 이용하셔도 되고 인터넷에서도 다이소 바데굳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요렇게 구멍난 부분을 요렇게 매미 메꾸면 끝이에요. 간단하죠? 자, 이렇게 못이 덜컹덜컹 있다고 한다면, 여기다가 바벨을 넣는 거예요. 자, 넣고, 얘로 메꾸고, 못을 이렇게 넣고, 이 정도 넣고, 이렇게 하면 얘가 굳어요 그러면 옷질끝 깔끔하죠?